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날끝의 형태에 대한 영상이에요 가이드 동영상 시리즈는 공부하는 느낌이 크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해서 중간중간 다른 영상들을 업로드하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재미도 있는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날끝의 모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날끝은 둥근 형태와 직선 형태, 오몬 형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흔히 볼수 있는 형태는 직선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엄마가 직선 형태로 나를 마감하고 있어 이 포스팅 영상이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쓸모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먼저 둥근 형태 둥근 형태는 강하게 내리치는 날물에 적용되며 쉽게 부져지거나 날끝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용되는 날은 일반 막칼, 막대바라고도 부르는 부색칼 일부 캠핑나이프 도끼 등에서 날 끝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마되는 날 끝은 각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리함은 떨어지지만 날 끝이 크게 손상받지 않으면서 재료를 파고듭니다. 때문에 이 날은 재료를 베어 절삭한다는 느낌보다는 재료를 부순다 잘라낸다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다음으로 직선 형태예요 직선 형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일반 숯돌에서 수공 연마, 제엄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날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날 성능을 살려 당겨썰기, 밀어썰기 할때좀더 칼맛이 살아나는 느낌으로 재료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목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제엄마가 어렵기 때문에 기성품의 신품날이나 둥근 회전수돌로날 마감을 하는 곳이 아니면 깨보기 어려운 형태의 날입니다. 특징으로는 첫날이 재료에 붙는 느낌이 직선 형태의 날보다 저항이 없이 들어가는 맛이 있고요. 식재료 절삭 표면에 상처를 덜줄수 있어 신선도가 좀더 오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칼 연마 가이드 이전 영상은 왼쪽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